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누군가를 한참 사랑하고 있을 때 또는 그 사람의 마음이 조금 식어 가는 게 느껴지고 있을 때 공통적으로 가장 두려운 일이 떠오른다면 그건 아마 이별일 텐데요 지금 누군가와 이별을 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아프고 슬픈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별이라는 것을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든, 연애를 여러 차례 해보신 분들이든 연애에 있어서는 어떤 수순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가장 즐거웠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데이트를 하고 살가운 대화를 나눴던 장면들을 꼽을 거예요. 그리고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은 역시 이별일 거고요. 그럼에도 그 이별은 반드시 일어나거든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을 함께 즐겁게 지낸다 하더라도 분명 이별은 존재하는 거잖아요. 누군가 먼저 생을 마감할 거고요. 혹은 동시에 두사람이 생이 마감될 수도 있겠죠. 결국 그러니까 두 사람의 행복한 만남은 언젠간 종료된다고요.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이별이라는 관념을요. 그런 포괄적인 개념의 이별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이별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요. 우리는 그 이별을 너무 쉽게 종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종료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보는 게더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요. 헤어지자고 하고 그러자고 해서 두 사람 사이에 며칠 동안, 몇달 동안 이별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사람과 여전히 잘 만나고 있다면 그렇게 돌이켜 보니까요. 그때 그 순간의 이별은요. 두 사람의 감정이나 마음이 충돌했던 순간일 뿐이거든요 또 다시 그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서요 그 사람과 그러자고 이별하자고 한 첫째 날과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에는요 그 다음날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될지 모르니까 그 이별한 상태가 계속될 것만 같아서 체념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몹시 불안했을 거고요 그때는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찌어찌해서 다시 이 사람과 만나고 있다고요 이와는 다르게 또 어떤 분들은 요그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 상태에서 멈춰서 이별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그 첫째 날, 둘째 날에 죽도록 아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픔이 첫째 날, 둘째 날 만큼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닐 때는 요그 이별이라는 것이 정말 두렵고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연애를 함에 있어서 그 이별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내 상대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집중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해요. 그 사람을 잡아보려고 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서 지워보려고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또잘안 됐어요. 아픈 걸 참아보려고 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요. 이렇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 하는 놀라움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이별을 하고 나서 요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요 그와 참 즐거웠던 것도 많았지만 후회되는 일도 많아지네요 이별하기 전에는 요 막연히 그 사람과 즐겁다고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즐겁고 어느 정도 고맙고 감사한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어떤 경우는 요잘 만나고 있으면서도 불만이 가득 내 마음속에 쌓여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이별이라는 상황이 벌어지고 나니까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내 마음속에 헝클어져 있던 여러 감정들이 정확하게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마냥 좋기만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계속 뭔가 불만이 쌓여가고 있던 내 연애의 감정에 내 상대와의 연애에 새로운 접근이 시작되는 거죠 앞으로 오게 될 이별이나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별이 종착점이 될 수도 있고요 지나가는 정거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 이별이라는 사건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요 예전에는 절대 굽히지 않을 것 같았던 내 고집을 이제는 굽힐 생각이 있게 되고요 상대를 비난했던 마음이 미안함으로 바뀌기도 해요 이렇게 이별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상대에 대해서 오해했던 부분들을 풀게 되고요 내 감정의 과오를 차곡차곡 곤란해서 알곡으로 채우고 있죠 물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두 사람이 다시 잘 만나게 된다면요 이전보다는 훨씬 더 탄탄하고 행복한 연애를 이어가게 되는 거겠죠 그만큼 우리는 물러설 줄도 알게 됐고요 상대를 품을 줄도 알게 됐으니까요 만약 그 이별이라는 과정이 없었다면 요 사랑했던 마음이 어떤 순간에는 질리는 마음으로 변해서 사라져버렸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이별이라는 것은 요 내가 아프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끝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스스로 자꾸 되뇌이다 보니까 너무 부정적이고 슬픈 기운을 갖고 있는 그런 사건으로 인식되는 걸 수도 있겠죠. 앞으로 항상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고요. 어차피 일어난 일이라면요. 분명 나는 그 안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애써 찾아보라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 이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알아가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별이라는 것은요. 나와 내 상대의 그동안의 연애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평가하고 정리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단순히 생각의 전환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정말 중요한 과정이 이별일 수도 있는데 어쩌면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는 그 과정들 속에서 챙겨야 할 것들을 챙기지 못하고 그냥 아파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